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어, 일단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안 돼요? <웃음> 그리고 제가 국어 100점을 맞았어요. 다른 성적이요? 국어는 100점입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 준비를 들어갔고 촬영도 열심히 하면서 음,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걱정과 고민거리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명작 영화 몰아보기 살면서 못본 영화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타이타닉도 지금 아직 보는 중이고 음... 아이펠프리티 주인공이 되게 외모에 대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머리를 다치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대로고 자기는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달라진 거죠 이 사람을 보는 시선들이 진짜 멋있어 보여 그 사람도 아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는 나야 이렇게 말야 네 끝입니다 <웃음> 맛보기 이번 11월 7일 날 발매되는 제두 번째 싱글 앨범 나는 나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